Perfect. Uh -oh. Uh -oh. Uh oh perfect uh Oh no perfect I l k e the shit Oh god 같이 던져 같이 던져 같이 던져 Oh g o k I l i k the shit Oh god 같이 던져 같이 던져 같 h god I like the shit Oh god 같이 던져 같이 던져 같이